장서를 하나 가져왔는데. 금잔이 잘 도는 곳입니다. 돈벌수 있는 터전도 맞고, 돈 벌어주시는 터전도 맞고, 돈으로도 손해를 볼수 있는 곳이에요. 장만, 바다. 가을쯤부터 슬슬 어떤 이 터에서 돈으로 인한 사고. 그 꿈꾸는 동안 앞으로 그 터에서 뭐 이제 해결을 봐야죠. 안녕하세요, 연소다입니다. 장소를 하나 가져왔는데, 아 네네, 한번 봐주세요. 사람이 많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가 대표, 사장, 뭐 어떤 임직원, 임원들이라고 하죠, 보통. 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움직이질 않아 내 몫이 이거다 그러면 그목소을다 가지고 가는 공간으로도 만들어지나 봐 네, 이것도 터에서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요 자리는 사람이 한번 들어오면 그냥 붙박이처럼 좀 눌러 앉는 곳이다 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 일단 우리가 터를 봤을 때는 제일 뭘 봐야 돼 우리가 금전이 되는 곳이냐 안 되는 곳이냐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쵸 금전이 잘 도는 곳입니다 돈벌수 있는 터전도 맞고 돈 벌어 주시는 터전도 맞고 그리고 이터전에서는 사람들도 굉장히 잘 눌러 앉혀요. 터주 터신을 좀 둘러보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는 어떤 덩치도 크고 근엄해요. 어떤 이 자리에 지금 사람으로서 주인이랑합이잘 들면 그 사람만 주구장창 밀어줘. 근데 뭐, 이 터에서 뭐 잘못을 해서 시끄럽게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돈 벌어주는 터라고 배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손해를 볼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극과 극이긴 한데, 여지껏 좀잘 벌어줬다 그러면, 올해 말이 거의 다 됐잖아요. 음력으로 치면 이제 11월달이 들어왔는데, 장... 한... 이제 여름 막 막바지 막 지나가고 가을쯤부터 슬슬 어떤 이터에서 돈으로 인한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좀 잡히거든요 여기 건물주가 하나가 아닌가 봐 이게 돈의 기운 말고 뭐어는걸 보이시는 게 있나요 아니 일단은 돈이야 여기는 돈이야 그냥 돈 건물이든 사람이든 돈이에요 그리고 이 터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건물 터가 오래됐어요. 처음에는 뭐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음. 어떤 사무실 회사 어, 근데 일반적인 사무실 같진 않고 근데 하는 일적으로 좀 보면 대외적으로 좀 많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긴 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좀 보거든요 어떤 용도로 좀 사용을 해야 좀잘 될까요? 근데 이 건물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돈 벌어 주는 곳은 맞거든요 사람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회사라 그래도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쿠쿠엔터테인먼트라는 아, 곳입니다 요침이. 연예인 엔터인데, 이승기씨문제도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아, 이게 아, 네네네. 뭔가 터의 기운과 뭔가 안 맞아. 마... 아무래도 충돌은 있어요. 후쿠 엔터테인먼트, 여기를 좀 둘러보면, 돈을 벌어주는 터라고도 했어요. 근데 돈을 또, 돈도 많이 나가야 되는 곳. 라고도 얘기를 했어 어찌보면 이 사람들이 이웃터에다가 조금 뭔가 이제 알아채 주고 공을 들였다면 그런 건좀 막아가지 않을까 근데 사람 욕심이 너무 커요 일단 우리가 털을 봤으니까 사람을 좀 둘러보자면 그 알고 있는 그 권대표 있잖아요 권권영 네. 대표 일반 사람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의 기운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신가물 이라고 해서 신 감물에서 높은 사람들 있잖아 신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의 도를 넘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직성이 남달, 남다른다는 건 그냥 일반적인 진짜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해 그리고 두 가지 성향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두 가지 성향이라면 여자잖아요 성향이 어,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다는 건 음, 양성 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실 때때로 자기가 자기 성향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런 성향이 나오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성향이 나와. 그래서 잘 만들어. 그리고 분명히 이분은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돈으로 칩니다. 근데 돈으로 쳐도 돈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돈이 나가야 돼. 나가지만 그렇게 큰 타격 없다. 앞으로 그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나는 이어나간다고 봐 왜냐면 제일 큰그 지금 이승기 씨 사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크겠지만 약관한 말이에요 여기 회사 내에서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나는 좀 잠잠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승기 씨 있잖아요 내년에 한 3, 4월이면 복귀해 그 작년부터 열애설 터지고 막 이렇게 구설수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 응원해 열애, 열애설 응원해 나는 근데 이거 후쿠 터지고 나서 네. 그 생각을 했다 이승기 씨가 열애하는 분 오우. 이다인 씨죠 이다인 씨 집안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 후쿠라는 그 터가 이 권진영이라는 대표랑잘 맞아서 지금 여기까지 어 그쵸 한번... 잘 맞았죠 잘 맞았지 그리고 다른 터로 이동변동으로는 좀 보이진 않아요 좀 어떻게 좀 풀릴까요? 뭐돈을 이제 해결을 봐야죠 여기는 진짜 돈이라니까 이 자리는 이 건물은 이게 후크 말고도 다른 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돈못 벌었다 소리는 못해 근데 돈을 벌은 만큼 내가 이만큼 을 벌었으면 이만큼은 써야 돼 근데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을 내가 다 가지고 올려니까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돈으로 메꿔야지 그래야 잘 해결제 <웃음> 돈이야 <웃음> 그럼 돈이에요